자, 첫 번째는 요겁니다. 스타벅스 6,700원짜리 치킨클럽 샌드위치 상태가 이러하다는 게 이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거예요. 보이시나요? 어, 이게 6,700원짜리 치킨클럽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어... <웃음> 사실 이거 좀 아니지 않나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스타벅스 광팬입니다. 아, 광팬까지는 아닌가? 예. 스타벅스 정말 잘 가요. 특히 저는 특히 50% 할인. 예. 할인되는 카드가 많아요. 어, 50% 할인되는 카드가 많아서 스타벅스에 돈을 꽤 쓰죠. 왜냐면 저렴해요. 가성비. 저렴합니다. 가성비 좋아요. 예. 그래서 왜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도 뭐 대략 얼마죠? 4,500원 정도 하잖아요. 어, 저는 2,000 2250원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 예, 저렴하죠. 굉장히 저렴하고, 가성비라고 썼네요. 가성비. 좋고요 어, 마실만 하고요 특히나 스타벅스는, 어, 요즘에는 많이 안 갑니다만, 스타벅스는 일하기 좋은, 어, 이게 생각보다 커요. 그러니까 테이블이 나름 적절, 그러니까 이게, 테이블이 적절하다는 게 뭐냐면 일하거나 공부할 때에 테이블 높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자의 어떤 사이즈라든지 이런 게 나름 되게 적절해요. 그래서 어 아예 왜 일하기 되게 힘든 식의 그런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카페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보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완전히 이 아예 워킹 스페이스처럼 아니면은 왜 요즘에는 공유 사무실이 있거든요. 공유 사무실 이런데 이런데처럼 완전히 최적화는 아니지만 이런데보다는 또 나름 카페 느낌 음. 그러니까 되게 적절한 어, 완전히 워킹 스페이스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완전 불편한 카페도 아닌 카페인데 일하기 되게 적절한 수준의 환경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이거 없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 바로 전원입니다. 전원 찾기가 진짜 좋아요 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스타벅스가 이렇게 가성비에 50% 할인되는 카드도 있으니까 되게 좋아요 어 그래서 자주 가는 편이었는데 어, 가끔은 오전에 갈때 오전에 갈때 브런치나 아니면은 간단하게 요기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샌드위치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기도 하지만 꾸루꾸무슈 꾸루꾸무슈 꾸르꾸, 꾸르꾸,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꾸르꾸, 꾸르꾸, 꾸르꾸, 꾸르꾸무시오. 어쨌든, 예, 요런 거. 요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반값이니까 가성비다 싶어서 이제 먹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올라온 요거는 요거 거 이게 6,700원이나 해요. 제가 할인을 받으면 3,350원이 되겠네요. 3,350원인데 요 모양이에요. 야, 이거 3,350원 내고 먹기 좀 애매하죠? 이게 치킨클럽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어, 이거는 조금, 예, 그래서 이게, 어, 비난, 혹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죠. 어, 야, 이건 좀 심하지 않냐. 예. 자, 그런데 요걸, 요 사진을 보시면, 요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또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이겁니다. 예, 전설의 중국이죠.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인터넷에서 한창 화제가 됐었던, 어, 중국 편의점의 샌디치 사진인데, 이거 보면서 되게 조롱했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어, 겉으로 보면 이래요. 하지만 분리시켜 놓아보면 이럽니다. 야, 이거 좀 심하지 않냐 하면서 되게 욕했는데, 아, 이거랑, 이거랑, 예. 조금, 음, 그렇잖아요? 예, 조금, 음, 이렇잖아요? 자, 근데, 아, 스타벅스가 이런 대 이런 그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조롱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생각해보면 좀 아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카페고, 카페로는 거의 압도적인 예,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많이 이용해주면, 조금 더 괜찮은 품질과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좀 안타까운 거죠. 옛날에 이런 사진도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중국, 스온이라는 편의점인데, 편의점 샌드위치예요 야, 이거 보면, 기... 차잖아요. 이걸로 가득 차있으면 맛있을 것 같죠? 요만큼 <웃음> 야 여기가 다 비어있는 건좀 아니지 않니? <웃음> 예 그, 그렇습니다 <웃음> 야, 이게 우리가 어, 물론 메이드 인 차이나 많이 쓰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스타벅스가 가져가는 건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욕먹고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스타벅스가 사실 한국과 스타벅스, 스타벅스 본사의 반반. 예, 그러니까 합작회사라고 보시면 됐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한민국 신세계가 다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어? 스타벅스가 이제 대한민국화 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특유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가성비 떨어지는, 아, 이 표현이 적절하지 않는데, 그 창화된다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한번 볼게요 기존의 스타벅스가 어땠는가 자, 기존에는요 1997년이에요 옛날이죠 1997년에 이마트랑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이 50대 50 50%대 50%로 반반으로 해서 어,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스타벅스는 이마트 반, 스타벅스 인터내셔널 반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2021년 작년이죠 작년에 신세계랑 싱가포르 투자청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싱가포르 투자청이랑 같이 힘을 합쳐요 힘을 합쳐가지고 야 우리 이 스타벅스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는 50% 있잖아요 이 50% 먹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합니다 아, 어떻게 구매를 하냐면 신세계가 14 12.5%인가 그래요. 그리고 싱가포르 투자청이 37.5% 이렇게 가져가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스타벅스 인터내셔널 50%로 가져온 거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 신세계는 신세계 혹은 이마트. 예. 얘네는 기존에 50%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합치면 62.5%. 그리고 싱가포르가 37.5%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참고로 싱가포르 투자청이 뭐냐면요. 싱가포르 투자청은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고요. 싱가포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외환 보이고. 외환 보이고. 우리 이거 가지고 돈을 굴리자. 어, 뭘로 굴릴까? 아, 그런 걸 하는 데요. 그래 가지고 이 외환 보이고 가지고 돈을 굴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외환 보이고를 늘리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37.5%는 싱가포르가 가져가고 신세계가 60.5%가 되면서 자 그러면 이거는 아니 완전 한국 기업은 아니잖아 한국 기업은 기업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특유의 한국화 그러니까 안 좋은 방향의 안 좋은 방향의 한국화는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신문 기사를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게 목표로 하는 게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마트죠 이마트 신세계 이쪽은 이제 운영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 쪽에서는 이제 상장 위주로 그러니까 상장 쪽에 어, 싱가포르 투자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 작업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운영 쪽은 이쪽에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상장이 되면 돈을 버는 거니까 뭐둘다 돈을 벌죠 그러니까 어... 예, 싱가포르는 상장을 해서 이마트 신세계가 어, 돈을 벌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마트 신세계는 우리가 운영을 해가지고 싱가포르가 배당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각각 자기가 잘하는 거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결론은 뭐냐면 운영은, 운영은 한국이 그래서 이런 샌드위치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예, 한국 기업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 <웃음> 아 이러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 하지 마시고요. 한국 소비자가 예 좋아하는 걸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거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 스타벅스를 워낙 좋아해서 예, 어. 한, 스타벅스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어, 스타벅스 인터내셔널은 지금 어차피 50% 팔았지만 어, 이제 한국 스타벅스 지분 없죠. 지분 없죠. 하지만 하지만 로열티를 받아요. 로열티 매출의 5%가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참고로 매출의 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순이익의 5%가 아니고 매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4,500원짜리 어, 매출이 5%인가 3%가 인 아마 5% 맞을 거예요 이거는 조금 정확하지 않으니까 예, 3, 5요 어라운드로 기억하는데 하여간 자 4,500원짜리 커피를 한잔 마시면 그중에 5% 어, 4 5 0원의 반이니까 225원 예, 요, 정도. 요 정도가 요정도 스타벅스 인터내셔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스타벅스가 3,000억 벌었다 그러면 이 중에서 5%니까요 어, 한 115억인가요? 얼마 안 되네? 예 잠깐만, 5% 10%가 300억. 아, 150억이군요. 예, 네, 150억. 150억을 스타벅스가 그냥 가져갑니다. 로열티로. 그러니까 스타벅스 어 본사는 짭짤해요. 뭘 안하고도 이거 가져가니까. 자, 핵심은 뭐다? 어,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그러니까 신세계 이마트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까 같은 이런 거 이런 걸로 어 이거, 이거 아, 더 올려야지. 예, 네, 이런 거 이런 걸로 원가 절감해서 어 이익을 남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마라. 우리가 스타벅스가 기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 정말 카페로서 이미지도 좋은데 가성비도 좋은 어 그러면서 정말 좋은 카페로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는 아 그런 게될수 있거든요. 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약간 나이키예요. 나이키 여러분들 나이키 신발이 뭐 그렇게 비싸진 않죠. 다른 막 고급 신발들 있잖아요. 뭐 골든구스 이런 데 이런 데랑 비교해보면 뭐 그래도 10만원대에서 20만원대. 그죠뭐좀 비싼 거는 더 있겠지만 뭐 그리고 한정판들은 비싸겠지만 자 그런데 저렴한 이미지냐? 노! No, 전혀죠. 고급 이미지가 같이 있어요. 고급 이미지 세련된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매니아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관련 굿즈도 많이 팔고요.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어, 매출도 잘 나와요. 이게 나이키가 가지고 있는, 이게 명품은 아닌데, 일반적으로 다살수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팬들이 있고, 매출도 잘 나오고. 스타벅스가 딱이 위치죠. 네. 왜냐면, 저렴한 이미지 아니에요. 근데 저렴해요. 가성비가 나름 괜찮거든요. 물론 이거보다 더싼 데를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만. 고급적인 이미지도 있고 세련된 것도 있고 매니아도 있고요. 관련 굿즈도 잘 팔리고 매출도 잘 나와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를 아까 그런 치킨, 클럽 샌드위치 같은 걸로 어... 확 어... 아니야. 확 어떤 느낌? 음... 아... 이, 이 단어를 대체할 걸 찾아야 되는데. 이런 느낌. 어, 이런 느낌, 이거 망하는 지름길, 에, 이러지 말자고요. 예, 그래서 저는 부탁인데 스타벅스가 계속 에, 좋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즐길만한 그런 카페가 됐으면 좋겠고 어, 또 일하러 갈때 거의만큼 아직 좋은 데가 없어요. 저는 사실 많이 다녔거든요. 음, 카페를 특히 많이 다닌 게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이그 일을 할때 특히 글쓸때 은근히 카페가 집에서 할때보다잘 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뭐 그냥 기분인지 아니면 은 나름 허세인지 모르겠는데 예글 쓰러 갈때 이상하게 카, 카페가 잘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딜 갈 거냐 어 저는 수박 되게 많이 갔었고요 할리스 같은 데도 많이 갔었고 뭐 약간 테이블하고 이런 게잘돼 있는데 가요 어, 그런데 찾아서 가기도 하거든요 어 그럴 때 스타벅스가 되게 쉽게 고를 수 있는 곳이라서 앞으로도 좀, 예, 너무 한국화 되지 말고 적당한 수준으로 가라.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옵니다.